여러분 음,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 일단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일단 엣지 컴퓨팅을 통한 혁신적인 AI기반 빅데이터 산업공장 구축입니다. 실제로 앞에서 여러 발표하신 분들께서 굉장히 화려한 장비를 많이 보여주시고 많은 좋은 사례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공장 같은 데를 가보면은 굉장히 낙후되고 노후화된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공장들도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그런 이제 공장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제 이제 컨설팅을 이제 해드리는 그런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소개인데요. 어, 저는 이제, 그, 일단 프렌트 사업부터 시작해서 한전 그리드, 그 다음에 제조업 분야, 이렇게 이제 AI를 접목해가지고 뭔가 해석하고 그런 분야를 좀 하다 보니까, 현재 제조업의 AI 분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도메인은 다르지만, 모든 이제 프로세스는 거의 유사하다라는 걸좀 느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ITC가 LS 한전에 이제 LS 그룹에서 무척 분야를 이제, 장기원에 합쳐져서 새롭게 생긴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IT 솔루션 그룹의 IT 솔루션과 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장비를, 어떤 센서를,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SI를 구축하는 데까지 이제 지원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설명드리기 전에, 산업혁명 이후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비드 19 이라고 코로나가 예상치 못한, 이제, 모든 환경의 변화를 줬습니다. 실생활의 변화도 있겠지만, 이 제조업에서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변화는 피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망의 붕괴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억밀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안전성 위험. 여기다가 또 현재 지금 굉장히 또 불고 있는 탄소 절감, 탄소 중립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되고 탄소 배출의 원인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몇년 전부터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기술들. 말잘알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네 가지 주요 기술들로 어떻게 이제 이런 난국들을 해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조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시점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 일단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분석이 먼저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분석에 굉장히 많은 성폭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일루연탈이라고, 부서마다 데이터 공유가 잘안 되거나, 부서마다 자기들만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거나, 그런 현황. 그니까, 러 담당자들, 어, 그,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부서관의 알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데이터적으로 끊김 현상이 많더라. 그 다음에,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센서를 설치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들여놔가지고 이게 뭐 인터넷이 되고 통신이 되는 그런 장비를 들어놓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센서의 부족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 그 다음에 예전부터 이제 히스토리언 DB를 이제 도입을 했지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IoT 데이터들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쌓아기만 하고 있는 그런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최종적인 어떤 인사이트가 현장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년 전부터 이게 브어닥친 DT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 데이터, 아마존에서 이제 아마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데이터에서 뉴 오일, AI에서 뉴엘렉트리시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데이터 로 모든 거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영역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에 이제 월마트가 아마존에 이제 마켓, 그으로 밀었던 이유가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에 앞으로 올 우리 그 민지세대들, 민지세대 다음이 오는 알파세대라고 하는데 알파세대가 왜 알파세대인가 그랬더니 보통 애기들이 태어나서 엄마라는 말을 먼저 하는데 요즘 그 2010년 이후에 태어나는 애기들은 엄마보다는 알렉사라고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제공한 비서 이름이죠, 알렉사. 알렉사를 먼저 배우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태원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디지털로 인해서 모든 걸 업계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에 뭐 유튜브를 보면은 여러가지 이제 뭐 요리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백정원의 그 스테이크 굽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눌러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고기 굽기를 찾는 방법이 나오죠. 결국엔 감으로 전문가와 경험으로 지식의 물베이스가 된 거를 사용자가 보고서 따라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유튜브를 보면은 이런 수비드 머신 같은 이미 전문가의 지식이 들어간 그런 거를 이용한다거나, 거기에다가 센서를 박아서 진짜로 온도를 재가지고 거기에 최고의 맛을 끌어낸다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결국에 바뀌어 간다는 거죠. 결국에 감이나 어떤 룰베이스 된 거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뭔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빅데이터 뭐 머신러닝 AI, AI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거 그냥 네이버에서 뭐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뭐냐? 굉장히 뭐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 고 데이터가 있으면 상마하게 분석하고, 여러 가지 AI 기법을 통해서 분석하면 된다 하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를 쓰냐? 이게 내부 데이터냐 수집한 데이터냐 외부 데이터냐 그게 이제 분석의 목적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시내버스 노선을 수립하는데 통신사에서 이제 얻은 콜 데이터 그다음에 택시 스마트 데이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통 이제 시내버스의 노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정치하는 분들이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이런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제조업에서는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요 말을 잠깐 드리기 전에, 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찰곱스키의 호두까기 인형과, 보통 공포영화 중에 하나인 청키와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빠가 사온 인형이 밤마다 춤을 춘다. 이게 발레로, 발레로 이렇게 음악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아름답게 느껴지겠지만 사실상 청취함 다를게 없죠. 인형이 밤마다 춤을 추고 있다. 그것처럼 이제 분석가는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를 데이터로 봐야지 자기의 어떤 선입관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거는 현업 전문가가 바라봐야 됩니다. 실제로 호두과기인형과 척기를 바라보는 거는 영매사가 바라봐야지. 아무나 가가지고 아, 좋은 귀신이야, 저거는 뭐반려를 할까? 아름다운 뭐 그런 거야. 이렇게 바라봐서는 이게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결국에 현 견업의 전문가의 난리지와. 분석과의 기술이 결합돼 가지고 정확한 결과가 도출돼야지 그게 진정한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분석 과제를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 예측, 불량 원인 분석, 추천 시스템, 검사 지능화, 예지 정비, 그 다음에 공정이나 에너지 최적화, 그 다음에 에너지 수요 예측 혹은 영업의 수요 예측.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예를 하나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분석가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떤 화학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다양한 재료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사용자가 요구하는 건 어떤 이런 처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혼합해 가지고 얘가 어떤 결과를 낼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걸 혼합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수십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실에서 이거를 결합해놓고 수십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중간에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혼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 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되면 은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누구나 다나 이제 예상을 하는 게 야, 음식을 할때 고추장을 많이 넣어 매운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겠지만, 화학적인 거에는 이제 또비선형 특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측이 약간 빗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데이, 터사이언티스트들 어, 이거 화학 프로젝트인데, 화학과제인가? 그렇죠. 근데 나는 화학 적인거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야, 그 화학 지식은 있냐? 학교 때 조금 배운 거는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전문가는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거 할수 있나?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지만, 전문가가 있고 데이터가 있다면, 과제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그 결과는 맞다 틀리다는 전문가가 판단하겠지만, 그 데이터로서 모델은 개발할 수가 있다. 결국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들어가서 할수 있는 것은 모델을 개발하고 결국에 검증은 전문가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진행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면 그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러기까지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추천해 드리거나 저희가 SRE 구축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객들한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를 먼저 물 여쭤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품질의 품질의 지금 불량률이 0품인데 그거를 한 프로 대로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가설을 통해서 그럼 그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한지 먼저 이제 점검을 합니다. 일단은 이투이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 확보가 돼야지 분석이 가능한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현장에 여러 현장에는 이투이 확보가 어려운 현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상수로 이제 중간 과정을 넣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과정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전처리 과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모델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탄식적 분석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모델 개발을 통해서 결과를 검증하고. 또 이게 증거가 맞대고 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어떤 센서를 박아가지고 이제 똑같은 과정을 계속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결국에 이제 투자거든요. 필요한 센서를 적 맞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투자만 하다가 분석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발전사에 이제 석탄을 이제 그 향후에다 선정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석탄을 컨베어 벨트로 발전소까지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컨베어 벨트가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 발전을 못하게 되고 발전을 못하게 되면 전기 생산이 멈추게 되죠. 그럼 컨베어 벨트를 끊어지기 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카메라나 이런 걸 가져다가 찍어 봤는데, 석탄이라는 게 가루잖아요? 먼지가 굉장히 많이 흘예요 아무리 카메라를 찍으려고 해도 처음엔 잘 찍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카메라 앞이 까맣게 먼지가 쌓여가지고 찍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메라 앞에 이제 뭐 이런 와이퍼 같은 걸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그게 100% 해결이 되냐 야 그러면 사람 한번 가서 닦으면 되지 그러면 그냥 사람이 가서 점검을 하면 되는거죠 그러면은 굳이 이제 뭐 딥러닝이나 AI 이런 게 사실 필요가 없는거죠 그런 것처럼 환경이 사실상 데이터를 취득할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다는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두 점검을 해가지고 일단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목표로 하는 과제의 경우, 인사이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델을 개발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자동화 기능 위주로 일단 최대한 하려고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 요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조합에 대한 화학적 조합에 대한 추천 시스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저희가 이비 수험 특성들을 다 가미한 다음에 그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떤 정확도를 높였던 그래서 이제 개발 기간을 굉장히 고객마다 이제 그런 화학적 특성을 어떻게 해달라는 그 요구상이 많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로바로 바로 적용해서 이제 그 개발 기간을 굉장히 단축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추천 예측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 세정과 불량 예측인데 어, 어떤 조립 공정에 있어서 품질이 굉장히 이제 품질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좀 단축한 에러를 또 감소시키고 전체 불량률을 감소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 개핑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전물에 구성에 보면은 이렇게 캐비닛 같은 게 있고 열어보면은 여러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오동작하게 되면 여기가 다전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개폐기들은 어 전류를 흘려가지고 그런 품질검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매번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불량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피드백 앞에 정상적인 이제 결과물에 대한 테스트 조건들을 다시 앞에다가 세팅 공정에다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불량률을 감소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검사지능화. 이제 양불판정인데요. 조립증산에. 이거, 이런 거이 것들을 이제 또 룰베이스로 테스트하는 방법들을 좀 머신러닝을 이용해가지고 소음검사.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할 때마다 소음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었는데 기존에는 육안으로만 하다가 소음 공사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일단 테스트 중에 소음이 나는 거를 보고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그런 시스템들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일단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미지 분석인데 이게 하나의 제품입니다. 하나의 제품을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미지 분석은 외관상 결함이 없는지 이거를 이제 6면체를 6면을 찍어가지고 6면에 대한 그 불량 위험을 검출하고 그 다음에 양품을 걸러내는 네, 불량품을 제거하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MS 에이저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올리고 학습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은 하루에 생산되는 게 보통 20만 개 정도 생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이미지로 외관 검사를 통해서 외관은 정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이게 못 판되는 경우에는 현장 작업자가 다시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우대를 배포해가지고 적용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음 또에메녹스라는 거를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프로세스가 정립해 되기 때문에 어, 약간 좀 난해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재련소에서 어떤 재료에 대한 품위가 이청키스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건데 사실 재련소도 똑같습니다. 이게 결과가 한 서너시간 있다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을 열심히 이제 한다고 해도 서너시간 후에 이런 품위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어떤 경험적 지식으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탐적 분석을 통해서 산소가 이제 탄통당 산소 제 탄산소량을 제어하면은 품위를 유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찾아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품위 추종 제어라고 하는 그 기법으로 일단 해서. 1.2%의 오차를 0.9%까지 죽여서 이제 품질을 높였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H 그 재지사인데요. 재지사에, 재지 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휴지 그냥 쓰지만, 재정계에서는 휴지를 말다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좀 말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쪽에 이제 품질을 확보하고자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할수 있겠나 해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 수준을 점검해준 그런 컨설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이제 품질이 자체적으로 투자를 또 하셨어요, 이쪽에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국스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결국엔 이런 모델들을 어떻게 유지보수, 관리, 운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어떤 원격에서 계속 이제 대포되고 새로운 모델이 사용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이 부분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업체도 많이 이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런 제조업에서 어떤 하나의 유지보수 관점, 운영 관점에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장표를 넣어봤습니다. 네, 거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 회사마다 이런 걸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다른 장표에 대해 마음껏 들어야 하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